여러분, 아까 전에 방송하면서 보여드린 것처럼 트랩을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, 이렇게 위에다가 트랩을 설치해 놨는데요. 이렇게 트랩을 설치해 놨을 때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 남 집사가 어, 이렇게 위험에 처할 거 아니에요. 이렇게 팍 하면서 밀가루 밀가루 폭탄 같은 위험에 처할 거 아니에요.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. 우리 타투와 꽁치의 반응이 어떨지 여러분 너무너무 궁금하죠? 저도 궁금합니다. 이제 남 집사가 퇴근했다고 하니까 한분 여러분 같이 구경하러 가봅시다. <놀람> <놀람> <나 떨리지? 놀람> <목소리>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속박을벗어던 <웃음> 아니. 이사아이이새아이이아이아이 새아이아. 이 시간 전부터 준비 이 시간 전부터 한 시간 전부터 좀 피한 건데 굶찌야, 먹는 거 아니야. 굶찌야, 먹지 마. 타트야, 먹지 마. 잠깐만, 오늘 진 아이, 오는 왜 나의 몰카에 속지 않은 거야? 난 항상 너의 마음을 읽고 있거든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넌내 의자니까! 아씨 이상한.. 이상한 데사주 하지마 <웃음> 좀 괜찮아? 응 음. 기.. 기분이 좀 어때? 아.. 서있게 하네 기분이.. 프레쉬해? 이거 맞고, 맞았어도 어차피 내가 치웠어야 되는 거잖아. 치운 안 아니지! 오빠가 맞았으면 내가 치워졌지. 오빠가 안 맞았으니까 오빠가 치우는 거야. 예? 내가 맞았어도 내가 치웠을 거 같은데? <웃음> 오빠가 맞았으면 오빠가 그냥 샤워해서 오빠가 치웠겠지. 예? <웃음>